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한 장으로 해서 책상에다 딱 펼쳐 놓고 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이한장 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요걸 오늘 터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분은 요거를 그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지나다니면서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본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부를 하실 때 처음에는 이론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론을 그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은치득세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 보실 때는 첫 번째 보실 때는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보셔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번째쯤 보실 때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하셨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셔야 돼요. 과세대상물을 따로 비 과세대상물만 비교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이론 정리는 어느 정도 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옆으로 이제 과세대상은 과세대상만 따로 보는 거예요. 과세 대상 따로 보시고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절차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해주신 게 좋아요.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제 과세 대상물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종부세가 나왔다, 어쩔 때는 양도세 나왔다 이제 어디서 나올지는 예측이 안 되는데 과세 대상물은 반드시 시험에서 하나에서 두 개를 내게 돼 있어요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 문제 이상은 내게 돼 있어요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표준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과세표준에서는 여기에서는 세 개를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세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낼지는 이제 출제위원이 결정을 하게 돼요 그다음 세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를 꼭 내야 돼요. 두 문제에서 세개 정도. 그다음에 납세 절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세 문제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내용만 정리를 다 해놓으시면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총몇개 정도 맞추냐면 1 2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 전체 정리를 하면 1 2개 정도로 맞출 수 있는데 여기다 살을 조금씩 붙이셔야 돼요. 살을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보충 자료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 안을 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 표만 가지고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 표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걸 드린 이유가, 이제 제 칠판에 띄운 내용하고, 이쪽 내용보다 약간 보충돼 있어요. 약간 보충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만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내용이 과세 대상물이에요. 이제 첫 번째 이 시간 첫 시간에 할첫시간에할 내용이 여기예요. 첫 번째 시간에. 과세 대상물을 첫 시간에 잡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과세 대상물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하실 때 어떻게 비교하시냐? 비교 정리하실 때 과세 대상물은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토로 비교하시고 비교할 때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비교하시고 그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비교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비교할 때는 그래서 문제가 출제돼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또 어,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취득세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요걸 찾아내는 연습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가보죠.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익혔다고 보니까 이걸 알려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대님 되면은 이게 쉬워요.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그런데 내용 정리가 안돼 있을 때는 진짜 답답하시네요 이게.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은 전부 다 법에 열거된 것들이에요. 열거되어 있는 것만 대상이 되니까 몇 개씩 안 돼요.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키크 해봤죠몇개안돼요 이렇게. 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임모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 각종 해운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요게 취득세 대상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대상에서 예전에는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뭐 이렇게 내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내요.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을 알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써놓고, 이, 이런, 이런 물건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막그한 줄로 쭉 써버려요. 한 줄로만 나와요, 여기가. 이게 한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을 한 지문으로 출제를 해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게,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여기예요 자, 제일 먼저 부동산을. 그럼 부동산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겠는지 그거 이론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을 더해서 이두 개를 더해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토지와 건축물 이두 개를 더해서 부동산.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여기까지 출제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문제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란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는데, 그러면 이 토지에, 이 토지는 어디까지를 토지라고 할 거예요? 물어보면,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고 사실상 토지, 모든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게 사실상 토지를 강조를 다 가셔야 돼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을 말한 게 아니라, 사실상 토지까지도 포함해서 여기서는 토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갔을 때 문제를 풀수 있겠는가를 연습하셔야 돼요. 이 단계에서 이제 토지의 개념을 물어봤는데 이때 이 토지라는 것은 그럼 이제 한번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가 이걸 확인해보는 거예요. 지방세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때 토지는 토지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고유의 개념입니다. 자, 맞았는가 틀렸는가 요 시험을 못 보죠. 지 지금은 시험 볼수 있는 자세가 안 됐잖아요. 봐요, 이렇게 내버려요 출제위원이 그럼 그러니까 뭐 저거 뭔 소리야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그래요? 무슨 말 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봐야 되는데 단답형으로 막 이것만 애워버리면 때려 애워버리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문제를 자, 그럼 다시 볼게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 대장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에 총몇 개로 지, 어, 등록이 돼 있던가? 28개.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방금 제가 무슨 말을 한번 해 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요. 지방세법에서 토지에 요 토지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데 이때 토지의 개념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고유의 개념입니다. 어, 이제 힌트를 알았네요. 왜왜 왜 X라고 알았는가? 아니 그게 아니고 요 지적법상의 내용을 세법이 갖다 쓰는 거예요. 어렴풋이 뭐 답은 맞췄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웃음> 예? 이게 지적법에 있는 28개 지목을 세법이 그대로 빌려다 쓰는 거예요. 어, 어, 그거예요 바로 이거. 지적법에 등록되어 있는 거 그것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 플러스 사실상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을 말한다 그러면 그건 세법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적법의 28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세법에서 그거 빌려다 쓰고 그거에다가 또 세법은 더하기 사실상 토지까지를 포함해서 이걸 토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바로 여기에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게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취득세 대상은 돼요. 여기서 취득세 대상은 되는데 이 물건들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와 승계로 취득했을 때로 나누는 거예요. 이네 가지 항목은, 이네 가지 항목은 원시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물린다 그랬는가, 안 물린다 그랬는가, 안 물린다 그래요. 취득세 안 물려요. 승계로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를 물려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 여기서 기계 같은 걸 많이 물어봐요. 이 기계를 자체 제작했을 때 기계 장비를 자체 제작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취득이란 얘기인가 원시 취득이죠. 자체 제작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자체 제작하는 건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바로 여기예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자, 이제 여기에서 공부를 조금, 아주 조금 하신 분은 틀려요. 아예 안 하신 분은 맞춰요. 공부를 아예 그냥 최득세 이것만 공부하고 말아버리는 사람은 맞춰요. 그런데, 어,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조금, 조금 뭔가 어설프게 하시면은 틀려버려요. 이거를요. 왜 틀리냐면,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하면, 요거는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이라겠는가, 대상 아니라겠는가? 대상. 대상 맞죠?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이런 물건을, 이 물건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과세한다네요. 이제, 이제 등록 면허세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등록 면허세로 과세한다는, 이거 안 쓰지, 안 쓰지 마세요, 먼저. 요, 이런 걸, 이세 개를 취득해가지고 등록하면 등록 면허세로 가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광업권양식업권은취득세 대상이란 야인가? 등록 면허세 대상이란 야인가? 봐요. 조금 어설프게 하신 분은 등록 면허세 대상이라고 말을 딱 해버려요. 요, 분명히, 분명히, 뭐라고 했는가? 취득에서 등록하면 원칙은 무슨 세인데 취득세인데 취득세 물릴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 대신에 이름만 무슨 세로 바꿔서 물리고 등록면허세로 바꿔서 물리니까 등록면허세로 바꿔서 물려도 이세 가지는 취득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대상이다 확실해야 돼요 가다가 멈춰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면 반드시 문제를 틀리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이세 가지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광어권이나 어권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틀렸죠?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한 세트로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광어를 양식하면 이런 식으로 광어 앞에 광짰 따고 어차 다고 양식을 따가지고 광어를 양식하면 취득세 낸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광어를 광어를 취득했으며 광어를 취득했으면 우리 광어 수산시장 광어 취득가 뭘려고 뭐 취득하는가? 뱉 떠서 먹어버리죠. 먹어버리니까 팔수 있는 거 없는가? 거 없어 먹어치워버렸잖아요. 그럼 팔수 없죠. 그럼 광어권 어권 없건, 양식어권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이미 뱃 속에 들어가 먹어치워버렸네 무슨 양도를 하냐 이거요. 그래서 요세 가지는 양도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요. 취득세 대상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물어볼 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서로 비교해서.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서로 비교를 할때요세 개를 가지고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바로 이제 요 제외되는 거죠. 여기에 신경 써야 돼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요것들은 취득세 대상에서는 빠지는 거예요 취득세 대상에서는 빠지고 요것들은 어느 대상에는 들어있어야 된는건 양도소득세 대상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비교할 게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어떤 것은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요거 서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어느 정도 봤으면 이 정도 봤으면 이제 그다음에 할 일이 이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다 이제 넣기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다 익혔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지금은 이제 먼저 취득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취득세만. 먼저 취득세 대상만 한번 쭉 연습을 해 봐요. 자, 광어권은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어업권. 된다. 된다. 된다. 양식업권. 된다. 된다. 지상권. 된다. 지상권 안 된다. 전세권 안 된다. 임차권 안 된다. 해용권 된다. 영어권안 된다. 목소리 약해졌어요. 방금 뭐라 그냐면 과세 대상물은 과세 대상물은 열거돼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열거돼 있으니까 여기에 열거된 것만 대상이 되고 여기에 열거 안된 것은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뒤져봐도 영어권이라는 건 들어있는 가안 들어있는 가안 들어있죠. 영어권 안 들어있으니까 영어권은 채득세 대상이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축권, 이축권은 아니다. 분양권, 아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니다. 선박, 된다. 항공기, 된다. 기계, 된다. 차량, 된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자꾸 연습을 해야 이게 연습이 돼가지고 있어야 문제에서 혹시라도 이 중에서 어떤 걸 문제 내더라도 취득세 대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취득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 번만 다시 한번이혀보는 이제 이걸로 이게 끝내야 되니까 이제 자, 광어권은 대상이 된다 어업권 된다 양식어권 된다 지상권 안 된다 전세권 안 된다 임차권 안 된다 해운권 된다 영어권 안 된다 이축권 안 된다 분양권 된다 틀렸죠? 분양권 안 돼요. 이걸 된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양권은 아직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양권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권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박이나 항공기나 기계나 차량은 대상이 된다. 단,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 대상물을 싹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대상은 자꾸 열거되어 있는 이, 문, 이 내용을 부동산부터 해운권까지 자꾸 읽으셔야 돼요. 부동산부터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알리는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을 더해서 부동산 그런가? 토지와 건축물을 더해서 그러면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이때 토지라는 것은 다시 또 어떤 토지와 어떤 토지까지 말해요. 그러면 등록된 것도 안된 것도 전부. 그러면 등록된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취득세 대상물은 끝. 자, 끝났어요. 이제 등록 면허세로 가보네요. 등록 면허세에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등기 등록의 원인을 요걸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반드시 시험 지문은 등록면허세에서 지문 한 줄을 내요 그러면 취득세에서도 과세대상물을 한 줄을 출제하고 등록면허세에서도 여기에서 한 줄을 출제해요 한줄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총 70줄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한줄두줄 줄 지금 해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그때그때마다 아 여기서 나오는 거 내가 무조건 한 줄을 맞춘다 여기서 한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등기를 할때 원인이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세금 이름이 등록 면허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해요 등록 면허세라는 이름으로 과세하네요 그럼 이제 설정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설, 기억나는가 봐요 설정하면 뭐할때 설정이라는 게 기억이 나는가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됐죠? 그럼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무슨 세를 내놔야 된다는 기인가 등록. 등록 면허세를 내셔야 돼.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등록 면허세 쪽의 내용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 변경 등기는 어디에서 변경 등기가 나오냐면 지목, 지목 변경. 그러면 토지에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생각해야 된는가 등록면허세만 생각해야 되는가? 등록면허세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언제나 그럼 변경등기는 등록면허세 항목이니까 변경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팔았더라도 취득세에서 벌을 준다. 벌은 안 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탁 나오는 순간, 어... 지금 어떻게 하지? 이래요. 그죠? 변경, 변경에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가니까? <목소리> 등록면허세. 그럼 변경을, 변경해서 등기를 안 했더라도, 등기를 안 했더라도 등록면허세에서 문제를 삼아야 된가? 취득세에서 문제를 삼아야 된가? 등록면허세에서 문제를 삼아야죠. 왜? 등록면허세니까. 우리 집 일을, 옆집에서 문제 삼는가? 우리 집에서 문제 삼는가? 우리 집에서 문제 삼아야죠. 요, 우리 집이 여기잖아요 그런데, 옆집에서 문제 삼아요? 그래도, 네, 맞아요. 그래 버려요. 특히 작년 33회 기출문제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기본 폼을 확히 잡으셔야 돼요. 이 폼을 잡아야 그럼 한 지문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설정이나 변경이나 소멸은 무슨 세 대상이니까?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 대상이니까 요 설정, 변경, 소멸과 관련된 모든 일은 등록면허세에서 알아서 해야 된가? 취득세가 알아서 해야 된가? 등록면허세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진짜 단순한 내용인데 복잡하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물건을 취득해서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물건을 내가 어떤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세금 이름이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럼 물건을 취득해서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로 물리란 야인가? 취득세 물려라. 취득세 물려라. 그런데 그런데 어, 취득세 부과가 취득세를 물려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다. 그러면 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등기를 정부가 해줄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데 나는 등기를 해야 돼. 나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취득세를 안받는다네 취득세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를 꽁으로 만들어줘야 되된까 그냥 받고 해줘야 되된가 받고. 뭔가를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 돼요.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적어도 최소 얼마를 받아야 되니까. 6천 원 받아야죠. 종이값하고 잉크값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취득해서 등기하니까 취득세를 물려야 되는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어쩔 수 없으니까 무슨 세로 돌려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는 거예요 그럼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더라도 이제 여기서 일을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더라도 요거는 등록면허세 집일인가요 취득세 집일인가요 그렇죠? 취득세 집일이니까 이것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취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된가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해야 된가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세금 이름만 무슨 세로 돌려서 내면 되고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내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란 이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름만 등록면허세로 살짝 돌려서 받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게있는가자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게 있어요? 그랬더니 오 어, 여기 네 가지 있네요 이렇게요 이네 가지요 그럼 광업권이나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취득해서 취득해서 등록하면 이제 먼저 이 이걸 봐야 돼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록하면 무슨 세 대상이 되는데? 취득세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업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하려고 했더니 정부가 법 규정상 취득세는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규정이 돼 있네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이야기는 취득세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취득세 안 받을 거예요. 취득세 안받오 어, 그래, 알았어요. 그럼 등기해 주세요 취득세 안 받는다면서요. 등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 내야죠, 그래요. 안 받는, 방금 안 받는다. 괜잖아요 취득세 안 받는다고 했으면 뭔 세금을 내라고 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받는 대신에 무슨 세를 내놔라? 등록면허세를 내놔라. 그러면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등록을 할 때는 이제 취득세 대상이란 이야인가 등록면허세 대상이란 이야인가또 헷갈려. 또 등록면허세 대상이라 해버리네요. 한번 틀리시면 계속 미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무슨 세인데? 취득세인데 취득세를 못 받으니까 무슨 세로 이름만 바꿔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로 바뀌더라도 요세 가지는 취득세 대상이다, 등록면허세 대상이다 취득세 대상이다, 취득세 1이니까 한 번에 정확히 딱 잡으셔야 돼요 한 번에 못 잡으시면 그다음부터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 질문을 설명하면 1년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1, 2월 달에 저걸 설명을 하며 꼭 가서 질문하러 오세요 3, 4월 달에 되면 또 그때 되면 또 와요. 그 내용 가지고 또 와서 물어봐요. 5월 달 되면 또 와서 물어봐요. 어, 7월 달 되면 또 오겠구나. 그럼 한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와서 물어봐요. 똑같은 내용을. 어, 2개월 전에도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 그래요. 한번 꼬이면 끝까지 꼬여버려 이게. 자 다시요. 광어권, 어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하여 등록할 때는 원칙이 무슨 쇠인데? 취득쇠인데. 정부가 취득세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다해서 세금 이름만 무슨 세로 바꾸고 이름만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으니까 요요광업권어권 양식업권은 취득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대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런 물건들을 취득해서 등록할 때는 취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취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세금만 무슨 세로 내면 되고 등록면허세로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버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거의 뭐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해결해버리면.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취득해서. 자, 그러면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먼저 세관에서 취득세를 받죠. 세관에서 취득세를 받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관을 통관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는 하려고 봤더니 외국인 물건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이미 취득세를 물렸다 안 물렸다? 물렸죠. 이미 세관에서 등기까지 포함해서 물렸는가 등기는 빼고 물렸는가? 빼고. 등기는 빼고 세관에서 물렸으니까 요 이미 여기서 세관에서 취득세가 부과가 된 거예요. 요, 취득세가 부과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등기나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등록을 할때 그럼 이 물건을 취득해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원칙은 무슨 세로 물려야 되는가? 취득세 물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 나 취득세 냈는데요? 나 취득세 이미 냈는데요? 이번에 취득세 받으면 취득세 두번 받은 거잖아요. 왜 취득세 두번 받으세요? 한 번만 받아야지 왜두 번씩이나 받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취득세 대신에 무슨 세로 이름을 바꿔서 받아버린다. 등록면허세로 바꿔서 받아버립니다. 요?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바꿔치기해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등록 면허세로 바꿔서 받더라도 그 물건은 그 물건은 취득세 대상이다, 등록 면허세 대상이다. 취득세 봐요. 여기서 한 번에 딱 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꼬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딱 잡아놓면. 으 그다음에 세 번째요. 취득세의 부가 재척 기간이 경과해 버렸네요. 그럼, 물건을 취득해서, 이제, 제척기간이 지났다. 한번, 인, 세,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물건을 취득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버리면은, 더 이상 정부는 세금을 나한테 받을 수 없는 게 일반적으로, 아예 신고 안 하고 버텨버리면. 신고 안 하면. 땅에다 묻어버리면. 그렇게까지 말이야, 7년이나 나오죠, 이제. 땅에다 묻혀버리면, 7년. 묻힐 지경으로, 딱 묻어버리면. 그럼 7년 안에 찾아야 돼. 그럼 7년 지나버렸네. 7년이 지났으며 내가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가도 정부는 취득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취득세 못 받는 대신에 등기는 해 준다, 안해 준다? 해 준다, 해 주죠. 등기를 해 주면서는 이제 취득세를 못 받으니까 취득세 대상일지라도 무슨 세로 이름을 바꿔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봐요 딱 하나 풀어놓으니까 그다음부터 딱 풀리잖아요. 여기는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로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그럼 제가 물건을 살때 금액이 얼마도 안된 물건이라며 50만 원 이하. 그러면 이제 2년 전에 부동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40만 원짜리 물건이 나왔어요. 40만 원짜리 물건을 취득하면 나는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면세점이니까. 그러면 40만 원짜리 물건은 정부가 등기 안해 준다 해 준다. 해 준다. 해 주는데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으니까 등기는 해 주되 이름만 무슨 세로 바꿔서 등록면허세로 바꿔서 세금을 받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요이네 가지는 전부 등록면허세를 받더라도 등록면허세를 받더라도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격으로 기준을 개한다 취득 당시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왜? 취득 당시. 에 왜? 왜? 이 원래 세금은 무슨 세였으니까. 취득세였으니까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등록 면허세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 해결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해서 등록 면허세라는 이름으로 간것 뿐이지 실제로 모든 게 등록 면허세로 바뀌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세금 납부 이름만 등록 면허세로 바꾸는 거지 실제로는 취득세 대상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취득세 대상은 대상인데 세금 이름만 무슨 세로 바꿔서 물리냐면 등록면허세로 바꿔서 물리겠습니다. 여기서 딱한 줄이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는 처음에 한 번은 이 전체를 물어봤어요. 한 번은 다음 중에서 등록면허세 대상으로 취득세 대상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거 골라라. 그러면 요네 가지는 이거는 이네 가지는 취득세로 과세하는가? 취득세로 과세를 안 해버린가요? 안 해버리죠. 그러면 이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걸 그걸 골라라고 냈어요. 그 다음에는 뭘 냈냐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냈어요. 자, 면세점. 면세점을 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제척기간 여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미 지나버렸으며 취득세를 물릴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도 안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물린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물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하시면 등록면허세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재산세로 가보죠. 재산세는 작년에는 재산세를 단독문제로 출제했어요. 과세대상물에서 매년 한 문제에서 두 문제를 내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는 재산세를 2주로 냈어요. 그 전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2주로 냈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예를 들어 취득세는 지문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등록 면허세도 지문 한 줄이 나오는데 재산세도 여기서 지문 한 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종부세하고 서로 비교가 되니까 여기 한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이 재산세 과세 대상을 풀려면 재산세에서 인세가 물세의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재산세는 재산세는 토지하고 토지하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하고의 과세 방식이 달라요. 과세 방식이 달라요. 토지는 토지는 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인세의 형식으로 과세를 하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물세의 형태로 과세를 해요. 인세와 물세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걸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인세가 뭐고 물세가 뭔지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인세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고 물세는 물건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문제 풀때 토지는 그러면 토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사람이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가진 토지를 뭐하여 그러면 된가? 그렇죠. 합산하여 이러면 돼요. 사람이 중심이니까 합산하여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이니까 그 물건이니까 물건 한 개씩 한 개씩 따로따로 따로 그러니까 물건별로 따로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요 개별 과세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출제되면 시험 문제를 나오는 것은 시험 문제 내는 것은 토지 아니면 주택이에요. 토지 아니면 주택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건축물은 잘 내질 않아요. 토지하고 주택인데 작년 시험은 주택을 이주로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은 주택을 이주로 출제했다. 그러면 또 내고 싶으면, 이제 출제 이원 이번에 출제 이원이라면 이제 토지를 또, 아, 주택을 또 내겠는가요? 이제 바꾸겠는가요? 바꾸겠죠. 그럼 뭘로 바꾸겠는가? 토지. 그러면 토지로 바꾸면, 문제는 토지의 과세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토지는 토지 과세 구분으로 돌아가면 그게 상당히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 과세 구분할 때 먼저 알아야 될게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등록된 것만 그랬는가? 사실상 토지도 그랬는가? 사실, 사실상 토지도 그 지문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토지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도 있지만 사실상 모든 토지를 포함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토지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 이 지문이 우리 작년에는 주택을 위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됐는데 올해는 토지가 나올 예정인데 이 토지하고 관련된 이 지문을 이 지문 그대로를 올해 학생들 공인회계에서 학생들 시험에서 이 지문을 그대로 출제해놨어요 요거를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작년엔 우리가 주택을 냈는데 올해는 토지가 나올 차례인데 그 토지를 다른 시험에서도 토지를 대상으로 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우리 시험도 그출제위원이 봤다는 소리예요. 우리 시험 문제도. 우리 시험 문제도 보고 그 시험 문제를 참고해가지고 문제를 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요. 그래서 등록 대상에 대한 토지만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찾았어요. 자두 번째 그럼 건축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건축물이라는 것은 자, 건축물은 이렇게 생각해 보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땅이 있어요. 여기가 토지가 있는데 위에가 위에가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축물이라 면 여기서 건축물이라 면 위에 있는 요. 이 건물 부분만을 이 부분만을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자,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건축물이라면, 밑에 있는, 건물 밑에 있는 토지까지 포함하여 그런가요? 토지는 빼고 그런가요? 토지는 빼고. 어, 잘 보셔야 돼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구분하여, 뭔만 가지고 건축물을 한다는 야인가? 건물만, 건물만. 위에 건물만을 건축물이라고 밑에 있는 땅, 땅은, 토지는 빼는 거예요 토지까지 포함하면 안 돼요, 여기는. 건축물, 그러면 위에 건물만 그랬으니까. 건축물분 재산세, 그러면 위에 상가, 위에 건물분만 재산세란 야인가, 토지까지 포함한 재산세란 야인가, 건물분만.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토지는, 자, 어? 상가 밑에 있는 토지는, 건축물로 봐서 과세란 야인가? 토지로 봐서 과세란 야인가? 그렇죠. 여기 있는 토지는 토지로 봐서 과세예요. 그러면 토지를 구분할 때 상가 밑에 있는 땅은 따로 토지로 봐서 과세하고 상가하고 포함해서 과세한다면 안 돼요.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상가 건축물과 합산하여 이것과 더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따로 따로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택으로 가보죠.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위에 건물분하고, 위에 건물하고, 밑에 토지하고,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두 개를 더해, 이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걸 주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네요. 그럼 주택이라는 것은 주거용의 건물하고 토지를 다 더해서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자 이제 신문제들이 이렇게 나가네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건축물로 봐서 재산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린다. 주거용,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 밑에 있는 부수, 토지는 주거용의 건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로 봐서 과세다, 주택으로 봐서 과세다. 네. 주택으로.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토지는 건물과 건축물과 토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다시요. 자,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과 토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하. 지. 않는다. 왜? 주택이니까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그걸 32회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32회 때는 그 지문을 출제했어요 그랬더니 33회 때는 그 지문을 가지고 확대해서 주택만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32회 때는 요,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토지는 건물과 토지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지문을 출제했는데 그 다음 년도에는 이 주택만 가지고 단독 문제를 출제해 버렸어요. 계속요 그럼요.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를 더해서 합해서 합해서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 참, 이 주택의 토지의,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는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고 밑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경계표시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주택이라는 것, 토지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하죠. 포함을 해야 되는데 경계표시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세에서는 무조건 몇 배로 간다 그랬는가? 10배. 요. 10배. 이게 작년 시험 문제네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2년 전에, 작년 말 2년 전에 도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또 나왔어요. 주택하고 관련된 지문 다섯 개를 만들려면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열 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라고 하고, 그러면 열 배가 넘어 버리면 주택의 땅이란 야인, 그냥 일반 토지란 야인가? 일반 토지로 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박항공일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내는 게 주택에서 문제를 낼 때는 그 사람이 주택을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택을 전부 더해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주택별이라는 욕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별로 과세하겠습니다. 주택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택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가요? 물건이 중심이 되는가요? 물건이 중심이 되니까 주택. 별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세목별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해봐요. 자, 이제 올해 시험에서는 올해 시험에서는 한 줄이 나온다면 여기 한 줄이 나올 거예요. 다가구 주택이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 그러면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 그러면 독립 사용이 가능할 수로 가능할 정도로, 정도로 분리돼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제 독립이라는 단어하고 분리라는 단어 두 개를 두 개를 강조하셔야 돼요. 독립생활이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전체를 한 집으로 봐라 그랬는가? 일 구를 일 주택으로 봐라 그랬는가? 일구일구 야.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가 돼 있으면 재산세에서는 이걸 1, 구의 주택으로 본다. 한 1, 구 일구, 1, 구라는 이야기는 전체를 이말인가 나눠서 이 말인가? 나눠서. 나눠서 따로따로 따로 집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종부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이 나오면 종부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집으로 보는가요? 여러 개 집으로 보는가요? 일개의 주택으로 봐요. 종합부동산세는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이.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움직이면 주택은 몇 개로 보고? 한 개. 한 개, 단독주택. 한 개로 봅니다. 근데 각각의 매매 단위로 움직이면? 그냥 각각. 그냥 각각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각각의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서는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몇개 집으로 보고. 한 개, 한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일개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각각, 각각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가구가 반드시 올해는 시험 문제 되니까. 이제 다가구까지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겸용 주택으로 넘어가 보죠. 작년 시험에서는 겸용 주택이 여기 이제 정답 키가 됐었어요. 재산세에서 겸용 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1, 9와 1동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겸용주택은 1구와 1동으로 나눠지는데 1구는 구는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한다. 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1구라고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 면적 크기 비교한다. 1동, 1동이라는 게 1동이 나오면 1동은 면적 크기를 비교한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일동은 면적, 크기, 비교, 없음. 왜냐하면 1구에서 크기 비교를 이미 끝냈으니까 일동에서는 크기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1구에서 크기 비교를 할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다. 그럼 주거용이 50%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전체 면적 의 면적 중에서 50%가 컸던 이상이다 러면 크거나 주거용이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으면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상가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부 주택으로 봐라. 주택만 주택으로 봐라. 전부 주택으로 봐라. 50% 이상이면 이런 경우를 전부 주택으로 봐라. 네, 그러면 반대로 50% 미만이면 50% 미만이면 이 경우는 전부 상가로 봐라 주택만 주택으로 봐라 주택만 주택으로 봐라 이런 경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작년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60이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100분의 60이니까 50이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으니까, 전부 주택이다, 주택만 주택이다. 전부, 전부 주택이다. 주택이다. 전부 주택이다. 이렇게 해요. 50%가 넘었는가,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동이 겸용되는 경우를 했어요. 일동. 1동. 그러면 일동은, 1구에서 이미요, 크기 비교 다 됐죠? 어디가 주택이고, 어디가 상간지를다 구별했으니까, 일동에서는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 부분만,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어디에서 이미 계산한 것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19에서 19에서 이미 비교가 된걸 그대로 1동에서는 갖다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재산세 겸용 주택이에요. 그럼 이제 재산세하고 겸용 주택이 또 어디에 겸용 주택이 나오든가 양도 소득세. 그래서 양도 소득세를 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되는 걸 서로 봐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는 33회 때는 여기에서요. 33회 때는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을 냈으면, 만약에 올해 겸용주택을 내고 싶으면 어디에서 겸용주택을 내겠는가? 그렇죠. 양도소득세. 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 잘 봐야 돼요.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재산세를 물려, 세금을 부과하려고 이 규정을 세우고 있는가요? 세금을 안 물리려고 이 규정을 세우고 있는가요? 세금을 물리려고. 자,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이 재산세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예요.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를 찾는 게 재산세 겸용주택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줄 건지 물어보는가요? 과세할 건지를 물어보는가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을 분석할 때는 비과세 여부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게 겸용주택이에요. 그러면 양도소득세하고 재산세는 규정이 지금 같은 논리로 지금 분석하는 것같 정반대인가요? 정반대, 정반대. 재산세에서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물릴 때 이렇게 해서 물리려고 하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를 어떻게든지 비과세를 많이 해주려고 이 규정을 세우겠는가? 안 해주려고 세우겠는가? 그렇죠.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분석하는가? 적게 물리려고 분석하는가? 많이 물리려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택일 때와 상가일 때 세금이 어디가 더 세게 나온다 했던가? 주택. 주택이 더 세게 나오니까 무조건 주택 쪽으로 갖다 넣어보려고 그래요. 주택 쪽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과 상가가 있으며 누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주택. 그럼 어떻게든지 양도소득세에서는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려고 한다, 주택이 아닌 걸로 보려고 한다. 아닌 걸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걸로 봐야만 세금이 더 나오니까. 야, 그러면, 주택이 상가보다 크다. 크다.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은 전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자, 밑에 있는 토지는, 야, 주,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그 건물은 전부 주택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땅은 전부 주택의 땅이다. 일부 주택의 땅이다. 한 분이라도 모르면 그냥 생략, 이건 생략해버리네요. 자, 주택이,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은 전부 주택이니까, 주, 전체가 주택이니까, 밑에 있는 땅은 전체가 주택의 땅이다, 일부가 주택의 땅이다. 전부 주택의 땅이에요. 위에 건물이 전부 주택이니까 밑에 땅도 전부 주택의 땅이에요. 전부 주택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전부 주택의 땅이라 해서 이 땅은 전부 비과세다. 한도까지 비과세다.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헷갈렸던 거예요. 한도를 생각 아, 전부 비과세 안 해주는데 전체 안 해주는데 어떻게 전부라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은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요. 단계를 딱 3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주택이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작았다. 주택이 상가보다 작으면 건물은 주택만 주택입니다. 주택만 주택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토지는 전부 주택의 땅인가요? 주택 비율만큼만 주택의 땅인가? 그렇죠. 주택 비율만큼만. 주택 비율만 주택의 비율만 주택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의 비율만 주택의 땅인데 이 땅은 전부 비과세다. 한도까지 비과세다. 무조건 땅이 나오면 땅은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다. 자, 그럼 이제 똑같다는 게 이제죠. 주택하고 상가가 똑같으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과 상가가 똑같으면 어떻게든지 비과세해줄 생각을 한다. 과세로 물릴 생각한다. 과세로 물릴 생각하니까 똑같으면 똑같으면 모두 주택에다 넣어가지고 비과세해버린다. 주택만 주택으로 봐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해준다. 주택 부분만. 그러면 같다 표시가 여기서는 똑같은 표시가 전체쪽으로 들어가 있는가? 주택만 쪽으로 들어있는가? 주택만 쪽으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요. 그래서 같다 요. 표시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전부 뭘로 봐가지고 재산세를 물려버리고. 주택으로. 그래서 50% 이상, 야, 갖다 표시가 위로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세금을 더 어떻게 물릴 생각하고 여기는 비과세 안 해줄 생각하니까. 그래서 서로 완전 입장이 달라요, 지금. 그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올해는 겸용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를 연습하셔야 돼요. 올해는 꼭 계산 문제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재산세, 겸용주택 문제를 냈으면 올해는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에 대한 계산 문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계산 연습하는 시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은 계산 문제는 설명 안 해요. 요 내용까지만 설명을 할 건데 건물을, 건물하고 토지를 구분할 때 특히 토지 구분할 때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만약에 주택이 상가보다 크다.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일부 주택으로 본다. 전부. 그러면 땅도 전부 주택의 땅이다. 전부 주택의 땅인데 전부 비과세다. 한도까지만 비과세다. 한도까지만 비과세다. 이렇게 하면 재산세하고 양도세, 겸용주택이 비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됐으면, 이제 재산세 과세 대상물을 판정하는 거, 이제 판정하는 내용으로 한번 가봐야죠. 재산세 과세대상물을 판정하는 것은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시험은 안 나와서 올해는 개정이라고 해서 시험에 나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여기다 개정이라고 써드렸어요. 여기다가 과세대상물을 판단할 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공부상에 등재가 안 됐다. 그럼 공부상에 등재가 안돼 있어도 재산세는 물린다 그랬는가? 안 물린다 그랬는가? 물린다 그랬어요. 사실상 토지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럼요.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서로 달랐을 때는 뭐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면 되고? 사실에 따라서 물리면 됩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물리시면 돼요. 그럼 러 다시... 공부상과 사실이 서로 달랐을 때는 요 공부상과 사실이 다르면 원칙은 뭐에 따라서 물리면 되고 사실에 따라서 물리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바로 이두 개예요. 이둘 중에 하나예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 대상 물건을 이용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이용이라는 것은 공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요? 공부상과 달리 이용하고 있는가 달리. 여기서 이용이라는 것은 공부상과 달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상하고 다르게 이용하면서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 봤더니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해 봤더니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정부한테 허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안 받았죠. 허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공부상과 달리 이용하면서 세금 계산해 봤더니 세금을 오히려 낮아져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에 따라서 물린다. 공부상에 따라서 물린다. 공부상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버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러면 과세 기준일 현재 사용이 여기서 사용도, 여기서 사용도 사실로 사용하는데 공부상과 다르게, 공부상과 다르게, 달리, 공부상과 달리 사실상, 사실 사용하는데 그 실제로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가요? 잠시 그렇게 쓰고 있는가? 잠시.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사실에 따라서 물려라, 공부상에 따라서 물려라. 공부상에 따라서 물려라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재산세에서 작년에는 재산세에서 주택하고 관련된 내용을 주택하고 관련된 내용을 문제로 냈으면 올해는 토지하고 관련된 문제를 낼때 반드시 이 내용을 이 내용을 포함해서 낼 거예요. 여기하고 관련된 문제를 같이 낼 거예요. 공부상과 사실이 다르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요 규정까지 연결돼서 문제가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이 부분까지. 자 그럼 과세 대상물 판정까지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종합 부동산세 대상으로 가보죠. 종합 부동산세 대상에서 먼저 이제 거기에 첫 번째 주택의 1번 별장 두 줄로 그으세요. 이거 표가 나온 다음에 우리 그큰 타이 큰, 큰 표요 한 장짜리. 한 장짜리에서 1번 주택에 동그라미 1번 별장 두 줄로 그으세요. 이표 나오고 난 이후에 법이 개정돼 버렸어요. 종합부동산세 쪽이에요. 종부세 쪽. 종부세에서 주택에 별장 별장 제외라고 되어 있는 별장 두 줄로 그어버리세요. 별장은 이제 구분하지 않으니까 별장이라고 나온 건데가이 안에가 한세 군데가 있을 건데 나중에 별장 세 개를 다 지워주셔야 되는 건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이렇게 넘어가요.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는데 주로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만 종부세로 넘어가요. 재산세 대상물 중에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만 종부세로 넘어가요. 초과 누진세율. 그럼 이제 세율을 찾아야 돼, 이제. 이제 세율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토지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예요? 그랬는가? 잘 모르시죠? 예? 네. 0.2에서 0.5까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아직 아직 암기가 좀덜돼 있을 거예요. 별도 합산 토지는 재산세에서 종합보다 별도가 세금을 더 물린다, 조금 덜 물린다. 덜 물리죠. 그럼 이것보다 낮아지요. 그럼 0.2에서 0.4까지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분리과세 되는 것은 농지, 목장, 임야는 0.07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로 사용하는 것은 0.2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4%. 자, 여기까지는 볼게요. 그럼 토지 중에서 토지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가? 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 대상이다.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만 대상이 되고 분리과세는 안 된다. 자, 분리과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되는 토지예요. 세율이,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이런 토지들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사치성, 이제 건물 중에 사치하는 건물은 4%. 공장, 일반 공장용 건물은 0.25. 만약에 공장이 도시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이다. 그러면 0.5. 자, 그럼 이제 해석이요. 건물은 사치성 건물이든 일반 공장용 건물이든 전부 다 비례세율이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그럼 여기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일반 건축물 우리 학원 건물 이 학원 건물은 위에 건물만을 건축물을 하는가? 밑에 땅을 포함해서 건축물을 하는가? 건물만. 건물만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학원은 지금 이 학원의 건물은 무슨 활동으로 지금 쓰고 있는가? 영업활동. 그러면 상가 건물, 상가 건물 밑에 있는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다. 별도합사. 그러면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잘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그림까지 그려드린 거예요.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세요. 사치성 건물. 사치성 건물 밑에 있는, 사치성 건물이라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고급 오락장. 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딱 우리 가장, 가장, 그, 그, 나이가 어리신 분만, 한 분만 아니라고 지금 했어요. 표시했어요. 아니라고 나머지 분은 가만히 있었어요. 자, 다시요. 사치성 건물인 고급 오락장 밑에 있는 땅은 사치성 토지잖아요. 사치성 토지니까 몇 프로? 비례세류잖아요.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사치성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많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고급어락장으로서는 사치성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그러면 부속 토지니까 어, 토지는 별도니까 대상이 되게 찌릿버려요. 그런데서 착각해버리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사치성, 그럼 분리과세잖아요. 사치활동, 사치활동, 사치활동과 생산활동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무슨 과세 대상이니까.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분리과세 되는 토지는 종부세가 부과된다,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요. 찾았어, 이제. 일반 건축물이네요. 일반 건축물은 우리 일반 건물은요. 대상이 절대 안 돼요. 건축물은 안 돼요. 그런데 일반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일반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종부세 대상은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사치성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구별 잘 하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 일반 주택은 재산세에서 주택은 0.1에서 0.4%까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고급 주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고급 주택을 포함하니까 고급 주택일지라도 종부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고급 주택일지라도 종부세 대상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싹지어보죠 이제. 자 지어놓고 그리고 한번 익혀봐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 종합합산 토지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별도 된다 분리 안 된다 건축물 안 된다 일반 주택 된다 고급 주택 된다 고급 주 되는 거예요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대상은 되겠습니다 자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 이제 거기까지 끝났는데 거기 딱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그큰 유물 한번 들어가 보세요. 큰 종이에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합산 배제되는 주택을 그걸 한번 정도 참고로 좀 읽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이나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이나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이나 아 요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포함이란 야인가 제외란 야인가? 제외. 요거는 빼드리겠습니다. 요런 주택들은 특별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양도소득세로 이 가보죠. 양도소득세도 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양도소득세도 법에 열거된 것만 대상이 되니까 열거 안 되면 대상이 될 일이 없어요. 자, 첫 번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중에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근데 시험 문제는 반드시 이걸 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된 것만 대상이다. 등기된 것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안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될수 없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파트 당총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 요걸 이제 봐야 돼요. 사업에, 사업에사는 토지 건물과 함께, 함께 영업권이 함께 움직이면 무슨 소득으로 가고, 양도소득. 만약에 토지 건물이 영업권이나 토지 건물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분리, 따로. 단독으로 띄어서 움직이면 기타 소득. 이 주권도 함께 가면 양도 소득. 따로 가면 기타 소득. 그다음 이제 올해 이제 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요거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여기도 양도 소득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2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문제 지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문도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소득 구분 한번 해보죠. 이 소득 구분 할줄 알면, 이것만할줄 알면, 이제 임대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기타소득 구분이 다 되시는 거예요. 자, 지상권을 대여했다. 지상권을 빌려주면, 빌려줬으니까 원칙은 사업소득. 단, 공익사업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공익사업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소득? 기타소득. 공익사업은 기타소득. 그 다음에 지상권을 양도해버리면 무슨 소득으로 가는 거고? 양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 양도소득으로 여기서는요. 공익사와 관련된 여기를 이주로 문제가 나와요. 이축권은 토지건물과 함께 함께 움직이면 양도소득 별도로 이축권을 별도로 평가해서 움직이면 기타소득 영업권을 토지 건물과 함께, 함께 가면 양도 소득. 단독으로 분리해서 따로 움직이면 기타 소득.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득급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 소득급은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올해 시험은 다른 타자격시험에서는 여기를 출제했어요. 이 부분을요. 여기를 출제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험은 이주권이나 영어권 둘 중에 하나를 낼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주권하고 영어권 중에서 우리 시험은 요둘 중에 하나를 아마 문제화 시킬 거예요, 여기를. 다른 데서 여기를 시험에 냈으면, 이것 말고 다른 쪽의 문제 지문 아마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마지막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첫 시간에 이게 이제 마지막 자료예요. 어떤 것은 양도 대상이 되고 어떤 건안 되는지 이제 확인 한번 해봐요. 자, 지상권,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양식어권. 양식어권. 안된다. 광어권. 안된다. 임차권. 된다. 된다. 등기가 돼 있으면 돼요. 우리나라 건 등기가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표권. 안된다. 당첨권. 된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된다. 골프형권. 된다. 어업권. 안된다. 전세권. 된다. 전세 된다. 특허권. 안된다. 지역권. 지역권. 기계장비. 안 된다. 토지상환 채권. 된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된다. 토지상환 채권. 아직도 아직도 아, 한참 남으셨네요. 아직도.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다시. 자. 이걸 여기까지야. <웃음> 과세 대상물을 다 마친다니까요. 여기까지 야 그래야 과세 대상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자 다시. 자, 이거 양도소득세 먼저. 양도소득세 대상을 먼저 볼게요. 지상권은 대상이 된다. 양식어권. 안된다. 광어권. 안된다. 임차권. 된다. 상표권. 안된다. 당첨권. 된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된다. 해원권 된다. 어업권. 안된다. 전세권. 된다. 특허권. 안된다. 지역권. 안된다. 기계. 안된다. 토지상환채권. 된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된다. 채권.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했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고 취득세 대상을 연습해 보죠 자, 이 중에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 자, 취득세는 지상권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시호권? 된다 광어권? 된다 임차권? 안 된다 상표권? 안 된다 당첨권? 안 된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된다 해원권 된다 어업권? 된다 전세권? 안 된다 특허권? 안 된다 지역권? 안 된다 기계? 된다 채권? 안 된다 권리 채권 안 된다 끝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취득세도 해보시고 양도세도 해가지고 자유재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게에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서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해가 다 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세대상물 첫 시간 끝 됐어요. 이제 이제 잠시 쉬었다가 납세의무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보죠.